자신캐부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신 캐릭터가 있죠 새로 나온 캐릭터들이 어, 1월 18일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신 캐릭터분들을 모두 신 캐릭터들을 모두 사용해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골드프리저 육성짜리 캐릭터 있고요 미나토 있습니다 육성 그리고 미스테리 X 있구요 어 나츠도 역시 있습니다 짠 그리고 제츠도 있습니다 어... 자... 모든 신캐가 다 있습니다 미액 70, 720원이야 아 그래요? 오 일단 한번 신캐 부대로 게임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얘, 얘, 너, 너, 얘안 때려? 어, 뭐라? <웃음> <어라? 웃음> 자, 저 같은 경우는 나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웃음> 음. 뒤에다가, 아, 뒤에다 깔아놨어요. 아, 여기 있구나. 어! 일단은, 미나토입니다. 네. 우리 육성 미나토구요. 오! 오, 멋있어! 와, 자, 육성 미나토. 그리고, 자, 우리 프리저. 프리저구요. 네. 자 그리고 나츠입니다. 음 나츠고요. 어 아직까지는 소환을 안 하셨나봐요. 우리 제츠랑 그리고 미스터리 미스터리 엑스는 아직까지는 소환이 안 되시나 봅니다. 네 신캐릭터 군단이니까 콘텐츠 이름이 모두 신캐릭터 군단으로만 하도록 할게요. 제츠 깔았어요. 어디 있어? 어, 일단 미스터 엑스. 자, 미스터 엑스죠. 오케이. 그리고 어디 제츠 어디 있어요? 제츠, 제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아, 제츠까지. 네, 있네요. 아, 비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츠까지 모두 완벽하게 있습니다 아, 네 모든 신규 캐릭터들은 모두 다 있습니다 아, 짜잔 오케이 좋아 우와 아, 뭐야 얘가 나오네 자 한번 보도록 해자고요 어, 과연 이 신규 캐릭터들이 얼마나 괜찮을 것인지 음.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데 호스팅해주신 공돌태군님 저리가 자, 아직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낯이 가요 얘는 브로마 없으면 너무 레벨업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음. 얘 브로마 없으면 레벨업하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요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음. 확실히 아 우리 몽돌탱크님 천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어서오시고요 빨리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찐 아. 임팩트 하나는 짱이야 짱 진짜 오야 원기옥 꽝 원기옥 꽝아대추 왔다 벽아 어, 사라졌어 원기옥 맞고 죽었나봐 원기옥이랑 같이 사라졌어 <웃음> 아 이거 미나토도 가까이서 까죠 미나토도 가까이 깔까요? 뭐야 나 플랫이.. 있, 나, 나 저거 있었어? 뭐야 상어다물 입기? 저게 왜 나와? 네,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저거 더워서 싫은데 아 진짜 옷이 작아 옷이 작아 자, 임팩트 한번 봅시다. 오! 오, 멋있어! <웃음> 야, 멋있어! 미스테리. 야, 임팩트 멋있어. 오. 야, 일단은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신캐 군단들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야, 아, 온다, 또 온다. <웃음> 왔다 우리 제츠 제츠 등장 제츠 등장 간다 제츠 등장 오 뭐야 오 저런 스킬이에요 우와 와 스킬 진짜 멋있다 야 이번에 나온 10개들 진짜 임팩트 하나는 최고다 와 뭐야 음, 아 움직인다 야 미나토 움직인다 슉샥 슉샥 자 점점 애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제추들도 설치하고 있네요 야 이제 미나토 드디어 일한다 음. 미나토가 스킬을 쓰고 그쪽으로 순간이동 한다 다시 돌아오네 어자 제추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제츠, 어, 야, 제츠는 어야 제츠는 6200까지 올라가네 어 6200까지 올라가네 제츠는 자1874 3895 2472 그리고, 그리고 1245 이렇게 올라간다고 받으시면 돼요 음. 와 임팩트 야 진짜 근데 역대급으로 눈 아프다 진짜 이거 뭐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기도 해봐 커피 투더 와이 불거진 무대 위 홀로 남았어 야무직필오 받는 게 좋다 이거 찐까 42라운드가 지나서 어, 게임이 어 끝나는 거 맞죠 자톡 일단 사, 42라운드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43라운드까지 가는 것 같네요. 음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42라운드 클리어 43라운드까지는 갈수 있네요. 이거 신규 캐릭터들만 사용을 한다면 아 물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버프를 주는 캐릭터들 아니면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캐릭터들을 써야 하지만요. 자, 이상! 이번에 신규 캐릭터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아, 물론 신규 캐릭터들만 쓴건쓴 쓴 아니고 어, 그래도 최대한 신규 캐릭터 군단을 사용해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